1번 문제가 우리 전공, 식품 영양 관련 전공을 위해서 음식이라는 물질을 알아야 하는데, 자, 물질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의 구조가 어떤지, 조성이 어떤지, 성질 변화가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음식의 조성, 그러니까 성분을 알기 위해서는 분석화학실험이 필요합니다. 분석화학실험을 크게 나눠가지고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성분석이 뭐, 무엇이고 정량분석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글자 그대로 정성분석은 어떤 물질, 시료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종류를 알아내는 하나의 실험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있느냐? 자, 이 어떤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낸다. 있으면은 있다, 없으면은 없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있다면은 양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그 양을 알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 분석과 정양 분석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물질 양이 있는데 이게 국제 기본 단위 물질의 양이 몰입니다. mol e 그리고 약자로는 e를 빼가지고 mol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약자로 우리말로는 몰이라고 읽습니다. 이 몰이라고 읽습니다. 몰이 무엇이냐? 물질 양을 나타내는 국제 기본 단위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말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자, 물질량. 여기 질량 몰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더한 값으로 찾을 수 있다. 몰농도는 용액 1리터에 용질 몰수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몰수, 물질량, 몰농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뭔가 조금 약간 더 설명을 첨가했어야 좀 깔끔하겠다 그러는. 느낌이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험 문제지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3번. 농도 계산에서, 농도 계산에서 더센 법칙이, 더센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로서, 국밥. 국의 밥을 혼합하던 밥의 국을 혼합하던 국밥이 됩니다 국밥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자 여기 물질량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더센 법칙이 성립하는 크기 성질과 더센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세기 성질이 있는데 국밥을 예로 들자면 만약에 국 500g에 밥 200g을 더한다고 했을 때 무게는 덧셈 법칙이 성립하는 크기 성질이므로 국 500g 플러스 밥 200g은 국밥 700g이 된다. 정확히 설명했죠. 하지만 실제로 국한 그릇과 밥한 그릇을 더하면 국밥 두 그릇이 아니다. 이건 부피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밥 한 그릇이 나오므로 이 경우 더센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부피로서는 더센 법칙이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0.1 노말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 250ml를 만들고 여기에 0.1 노말 산표준 용액을 이용하여 팩타를 구하는 부피 분석 실험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실험에 이용한 반응은 화학 반응이다 자, 내가 내가 에, 묻고 싶은 것은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인데 화학 반응 중에서 무슨 반응이냐 산염기 중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일단 화학 반응이다. 자, 그 다음 2번, 팩타는 무엇이냐? 자, 표준 용액의 농도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한 개수이다. 자, 팩타가 1일 때 표준 용액의 농도, 1보다 작을 때는 표준 용액보다 묽다, 1보다 클 때는 표준 용액보다 더 진하다. 자, 그 다음 3번, NvF를 n- v- f-에서 NvF가 뭐냐? n, 노말 농도, v, 부피 분석 실험에서 사용된 용액의 부피, 볼륨, 예, f, 팩타, 표준 용액 농도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한 개수다. 네, 설명 됐고요. 그다음 5번, 5번 문제가 조금 난해하죠. 시판염산 37% 무게 대 무게 퍼센트 밀도 1.18 밀도 단위는 그램퍼 미리리터 비중과 값은 같아요 근데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없잖아요 왜 단위가 없을까요 비중이니까 밀도의 비입니다 기준 물질이 정류수입니다 정류수 밀도가 1그램퍼 미리리터니까 분모 분자의 밀도 단위 단위가 나누어지니까 비중은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중값을 주든지 아니면 밀도값을 쭉 주고 농도를 줬을 때 HCl 분자량 36.5다. 이때 몰농도 얼마이냐? 노멀농도 얼마이냐? 15% 용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일단 여기 계산 다 했습니다 계산 염산 1리터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비중 1.18 그러니까 염산 10, 1180g 1리터 1180g은 HCL 분자량 36.5 이니까 1180에 염산 37% 농도 곱해주고 36.5로 나누어주고 계산한 결과 11.96 나오네요. 그럼 몰 농도와 노말농도는 염산 경우에는 수소이온 HCL 이니까 같아서 몰농도노말농도 같고 15%를 만들어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었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6번 본인이 한 문제를 출제하고 답하세요. 됐고 문제 잘 풀었죠. 여기 정성, 정량, 분석 네, 설명했고 됐고 자, 농도, 팩타 자, 팩타를 여기에 보시면 은 팩타는 이 실제 농도를 이론 농도로 나눈 값이다 나눈 값이다 표기잘 했죠, 그죠? 자, 잘했고. 그다음 물질 양을 자 물질 양 보세요. 여기 보면은 무슨 탄소 12 동위원소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에 규정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 이 설명을 아주 잘 했는데 자, 보세요 모, 모론 원자나 분자나 이온의 원자나 분자나 이온의 크기는 너무나 작아서 한 개의 질량을 기록 하기보다는 큰 묶음 단위 인 몰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몰이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한 묶음 단위로 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즉 6.0이 곱하기 1 0의 23승계의 원자나 이온이나 분자를 한 묶음으로 해서 1몰이라고 하며 그 무게는 이온이면 이온, 분자면 분자, 원자면 원자 그 원자량의 그램을 붙인 것이다 예로서 포도당 분자식 C6H12O6를 분자식에서 분분자량을 구하면은 180입니다. 탄소 원자량 12, 수소 원자량 1, 산소 원자량 16 해서 180이라는 양이 나온데 180에 그램을 붙이면은 포도당 1몰 값이다. 아주 설명을 잘했죠. 그렇죠. 자, 그다음 더 셈법칙. 됐고. 그 다음, 자, 이 식을, 답안지를 한번 봅시다. 자, 정성, 정량 분석. 깔끔하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보세요. 정성 분석의 시료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분석법이다. 자 예로서 햄버거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인체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들어있으면 들어있다 없으면 없다 정성분석 후에 정량분석은 들어있다면 얼마나 양적으로 얼마나 들어있느냐 뭐몇 퍼센트가 들어있느냐 몇 ppm이 들어 있느냐. 양적인 양을 구하는 분석을 정량 분석이라고 한다. 그다음 몰에 대해서 설명. 자, 몰이란 물질의 고유 성질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분자 단계 이고 아보가드로 수만큼. 자, 아보가드로 컨스탄트 아보가드로 수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한 묶음을 1몰이라 한다 6.022 곱하기 10에 23성 계 깔끔하게 설명을 잘했죠 그 다음 4번 문제 됐고 5번 문제도 예 설명이 잘 됐고 본인 출제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답안지를 받습니다.